안녕하세요. 뉴스 읽어주는 남자 이슈포커스입니다. 오늘은 추운 날씨에 기초군사훈련을 받고 있을 BTS진의 이야기로 시작하겠습니다. 한파가 내린 병영엔 글로벌 스타라도 열애는 없었습니다. 대한민국 육군에서 신병교육을 받고 있는 BTS 맏형진은 체감온도 영하 20도의 강추위 속에서도 열애 없이 동료들과 잘 어울리며 함께 의자를 나르는 등 건강한 모습으로 솔선수범하며 병영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 더 팩트 취재진에 의해 포착됐습니다. 글로벌 그룹 BTS의 멤버에서 훈련병으로 신분이 바뀐 지는 23일 오후 경기도 연천군 소재 오사단 신병교육대 강당에서 열린 소통과 나눔의 병영 북콘서트에 동료 훈련병들과 함께 참석해 강연과 위문 공연 등을 참관한 뒤 자리를 정돈하는 시간에도 예외 없이 동료들과 함께 검은색 방역 마스크를 쓰고 벨에 모아 군복 차림의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의자를 날랐습니다 BTS 멤버 가운데 가장 나이가 많은 진이 지난 13일 오사단 신병교육대에 입수한 후군 생활에 적응하는 모습이 포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진은 다소 많은 나이에 훈련소 생활을 잘 적응할 수 있을까란 일부의 우려와 달리 동생뻘인 동료 훈련병들과 함께 잘 어울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올해 들어 최강의 안파가 몰아친 이날 부대행사에서도 지는 입소 11일차의 훈련병답게 살아있는 눈빛과 강인해진 얼굴로 때로는 환호로 때로는 진지하게 예정된 일정을 소화했는데요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훈련병을 대상으로 마련된 이날 국군 이문예술단의 부대행사를 마친 뒤에는 다른 훈련병과 마찬가지로 자리를 정돈했으며 일체의 열애는 없었다고 합니다 도육용 이동식 의자 역시 4, 5기식을 겹쳐서 한꺼번에 옮기는 훈련병의 모습 그대로를 보였고 군복을 다쳐 입은 진의 모습에서 늠름함이 묻어났는데요 훤칠한 외모와 잘 어울리는 군복핏과 검은 베레모, 마스크, 장갑, 시계 등을 차고 이날 영하 12도의 추위에도 성실하게 힘든 훈련병 생활을 극복하고 있었습니다 행사장에서 몸소 정리한 의자를 양손에 한가득 들면서도 강한 기마개를 어깨에 끼는 센스도 보였습니다 특히 지는 모든 행사가 끝난 후 솔선수범 행사장을 정리하는 모습으로 눈길을 끌었는데요. 동생 버린 훈련병들과 함께 겹겹이 쌓은 의자를 들고 자리에서 이동하는 맏형다운 면모였습니다. 이날 행사장에서 지는 강연을 경청할 땐 진지함을 보였고 위문 공연에는 크게 환호하는 등 반전 매력을 발산했다는데요. 김민철 야나두 대표의 30분간 이어진 강연은 조용히 자리에 앉아 경청했으며 가수 서지호를 비롯한 FC트로 퀸즈의 위문 공연 때는 공연곡 여행을 떠나에 맞춰 자리에서 일어나 손을 높이 들고 신나게 환호하는 등 BTS 대표 품부자스러운 매력을 뽐냈습니다. 이에 앞서 육군 제5보병사단 신병교육대는 훈련소에서 기초군사훈련을 받고 있는 진의 모습을 담은 사진을 공개했는데요. 공개된 사진 속 진은 짧은 머리에 군복을 입은 채 카메라를 바라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18개월간의 군생활을 마치면 오는 2024년 6월 12일에 전역해 팬들의 곁으로 돌아올 예정입니다.